아 장소 파파를 알리고 파파 서쪽으로 이동해서 미션 수행하겠습니다 이사 아이 장님 잠시만요 맵 봐야 돼아니가장 어디가? 안쪽에 계신데? 제 어, 1층에 있는 거 맞죠 장소 이쪽 맞잖아. 8층 가까. 우리, 우리 왔던 데요. 님금그 그쪽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쪽 아니야? 아니면 어. 가자는데. 네가 가자는데. 옐로우. 지 옐로우 선을 봐. 아아 어, 새 생명이. 그카스는 3번 서세요. 저희 좀걸라가는데 뭐라고요? 한대 가는 거 맞죠? HTC라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웃음> 1번부터 갈 거예요. 일 번. 일단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이안 보여요. 그려놓은 거. 이게 안 보인다고요? 그려놓은 게 너무 연합 치고 있어. 알알 알았어요. 조쉬 아니? 비탈 공 이쪽 보고 있는. 티업 준비해 봐야 돼. 어 비탈 이쪽 보다 이거 훅콩콩 없으니까 이거 지혜는 네, 일단 제가 알아서 기억해. 일단은 저거 올것거든요 우리는 건물 네, 안에 들어가 네. 있고 루카스님이 건물 빼꼼해서 빼꼼샷서세요뭐 그러면 네? 바로 조일 수 있어 면 기절해요 그래요? 아 네, 이거 훅콩콩 없어요 그거 없다고요? 복상으로 네, 불러 여기서 살 여기서 루카스는 <놀라> 뭐지? 뭐지? 오는 고 같은데? 왜안 오지? 저거 코너 장.. 아.. 약간.. 없네.. 없네.. 없네.. 없네.. 없네.. 보인다.. 컨택 아.. 보인다.. 오호.. 점빵. 깔끔하죠? 예, 딜충이에요? 네, 이거 DLC 이 t 에요 이거. 아. 대물, 예, 네, 네, 대물총썼는것 그 같은 거. 네, 네 그냥 네, 통하고 말아요, 네, 이게. 유절로 가야 되는데 너무 들어가는데. 아니, 근데... 들가면 돌아가면... 님, 님이 재량껏없는 오케이. 언로드. 저 b t r 공필드 가야 될니지저지금니까 다음 PTR까지 여대 때데. 카이지금테발라냐 Okay. 그러면 탄로 제발, 제발 그, 부탁다그뭐야때삼사그래 BTR 5 0까지는 어떻게든 기관총을옆해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 어..BM21도 어, 뭐..그냥 기관총을 잡을게요. 근데 저희.. 전체 조사가 저희밖에 없어요. 대전차가 무게 든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아니, 저쪽, 저쪽에 AT 1회용 든 사람 있었어요. 맞 아, 어. <웃음> <뭐야>, 그래, <웃음> 뭐 a t 한테 맡겨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적색이요. 엄패 언패. 패패 서, 남, 서쪽남쪽으로창업 창업, 창업 요 저기 아니에요? AK 인데 AK? 서쪽, 서쪽. что 보이는 거 없으니까 콜랑 포메 션으로 이동할게요. 아스구도 깜빡깜빡. 북서쪽에서 총을 날러 와요. 뒤에... 아, 아직 북서쪽도 저희 능선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동합시다. 음, 아을 레벨 적어 주실게요. 어제까지 부상자 없죠? 뭐야 잠깐 잠깐 아, 잠깐 움직이지만 드신 거 드신 거다멈추는데 아예 써버떨미래 뭐, 잠깐 깜기 됐어요 됐어요 됐다 됐다 됐어. 네, 러브 이거 베르야뭘 선택해요 <웃음> 여기? 하죠 아니다 하지맙시다 저 하십시다 아, 저 아까만 할게지 여기 여기 우시하고 지나하는데뒤에서 평소가 개판이네. 근데 저 아까 뭐 도배 때문에 잘못 들었거든요. 이거 수색해서 못뭐 찾는 거예요? 어, 저뭐 뭐, 마법 양탄자 찾는 거 아니? 나오겠죠. 버틀렛 찾는 걸찾 몰라. 이거 소도 찾는 걸 수도 있어. 피니소도이같티그조그만 뭐, <웃음> 어, <성인> <웃음> 색깔 있는 돌 찾으면 돼요. <웃음> 아니. <웃음> 진짜 좋았잖아요. 그래요. <줄어라>. <웃음> <웃음> 마지막에 사람 한 명인데 그뭐 사람 머리 위에 보석니아 <웃음> 잠깐 물어보고 확실요 <웃음> 아, 당소 파파라 알리고 스파르탄, 인서파라 지구에 낙살 놓은 거왜 저희만 연해요? 채널 다보 이거, 이거 무전 되는 거 맞아요? <웃음> 그게 뭐가 지형따라 다름 아, 당소 파파라 알리고 스파르탄 다름 스파라이... 아, 파라이나니마이아라서 아, 아. 대답 안 해주는 거죠? 고려장. 아, 아, 당소 파파를 알리고 현재 파파 측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1 5위라고 합 아... 당소 파파를 알리고 그 제이. 제이텍 쪽에서 파르텐이랑 가까우면 저희도 그들 있을 수 있을까요? 두명짝대어서 그그 시키게 합시다 루카스님이랑 돌아갈게요 응? 음? 아오랜 시간 전에 레임 떨어져 아, 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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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여. 한명 가. f o b 지원. 그렇죠. 그럼 여기 수색할 필요가 없는 거네. 아니 f o 지원하고 이제 그 타겟 타깃, 타겟을 무력하는 데요. 그냥 적어 필요 없잖아요 비치 r 이랑 t 3사 찾아서 도장깨기 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이, 왜, 왜 이러고 있어 우리 가서 때려잡으면 되지 적군들이 돌려올 수가 있죠 이 마을에서 근데 천천히 가는 게 훨씬 좋긴 해요 일정한 800m까지만 접근에서 고위킹하면 때려잡을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 세트를 이렇게 바꿀까요? 블루 내 뽑아요 응? 화이트, 화이트 없네 화이트 근데 이거 파괴해야 돼요 PTR PTR 우리가 가까우니까 PTR 먼저 파괴를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어, 위로 그래야지.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아, 장소... 대공포 파괴될 해야것 같은데 저 무조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죽으면 안돼 아니 저 대공포 정도면 AK 그냥 폭탄을 떨고도 아렇게 하지 무조건 파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 현 위치에서 이루지역으로 이동하는 건지? 경로 바뀌었어요, <웃음> 저 밑에 굳이 무력할 필요 없잖아요. 네. 지가와요될것니다 오면 중요돼. 지금 로를 알려. 지금 보험표 아, 엄청 보세요.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가죠 이오요응 네. 갑시다 사이드 채널로 그려줘요 사이드 채널그나가까안보 갑시다 뒤쪽으로 가야뒤쪽으 <웃음> 뒤쪽으로 아, 아, 역시 아프간 사람이라 오늘 왜제 네, 포인트는 그대로 쓸게요 <웃음> 이거합시다이시다 여긴가요? 일 여기서 북동쪽으로 가서 길 찾으면 돼요 북동쪽으로 가요 일로 여기 북동쪽 알아서 잘하네 오 BMP초가 더 어려운데 BMP가 그 궤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근데 원은 이제 저하두방후방 쪽. 하고... 저... 다운, 다운 다운 다운 하나 더, 하나 넌넌넌넌넌 더, 하나 더. 저 퇴할게요. 드다운니요뭐 나도 후만하 안거어지나가를 해줘야 하죠 요 거리지, 나요허가요거요거리리지 나가요? 거리리지봐 봐. 아직 못지거리거리못 들어서 하지 <웃음> 공공걸었는데 신장 급인지 소. 상일상 대. 잠나온 방방남 남서 남서 남서 남서 남서 남서 남서 저희 양가인것 같은데 어디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바로 오겠습니다 바로와 바로와 바로와 바로 옥상 옥상 옥상 옥상 아, 패싱 있다 자, 끌고 올게요 대단다 어머나 보시죠 빨리 진짜 들어가세 오늘 6 8탄창 들었는데 왜 이렇게 없지 총알이? 호방! 호방! 유탄장은 깨죠, 체파해 어, 지 치료를 뭐할 수가 없네 <웃음> 잘찮요요시인가 봐. m o n 다 y is a l 팔 하나랑 다리 하나 m I am. I am. I am. I 고 m I a 후방, 동남쪽에 사격, 저희 왔던 길 쪽인 것 같아요. 걔는 후방은 패치님이랑 장님이와주세요 다섯, 다 다섯 대데 북쪽으로 이동할 때, 뭐, 오른쪽 벽으로 가요 네. 쪽에 접근 테크닉 오 운전을 서서만 서설되서, 아, 정상적으로. 제압 완료. 장어디 여기까지 스무스한 장전 아 이거 제거퍼파사티 커트도 만은 탄소비 너무 싫네요 아이번갑다러셔바다 어디 있음? 한명 있었는데 <웃음> 어디로 제가... 오케이 <목소리> 엄청 뼈? 네벽 있는데로 붙어서 가요 있네 남서 전망 전망 벗가 쪽에 제가 먼저 했 오케이 죽고 합시다 어 저기 저 아군이야? 거기? 네, 네. 네. 아군 네. 있어요 아군이죠? 시민도 있는 것 같아요 랜드로 버는 제가 관련는고 후방에 남 랜드로 보는 로 보는 랜드로 보는 랜드보로 보는 고방 FOB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 이제 아군과 시민이 눈에 띈다고 알고 있어. 방에 아군 FOB 아군, 아군다수. <웃음> 동쪽. 동쪽 건물 상 뭐하는 거야? 죽었네. 입합시다 들고 있네요. 있네. 쪽으로 아이고. 지나가요 o 가요 y I'm going to go. Okay, I'm going to 예, 예, 예. 이좀 뭐? 어, 어, 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전투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전투팀이. 이전이전투이 아니, 아닌가봅니다 되게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할까요? 연막 전개하고 뭐.. 연, 연막 좀.. 예 네. 네, 연막 전개하고 갑시다. 아마 음, 이쪽으로 저... 끌고 와야될 듯. 아군도 못 믿겠어요. 동쪽 처리 됐죠, 근데? 동쪽 처리는 됐는데.. 일 제가 엄무할게요한 명씩 네. 한 명씩 가져갑시다. 그냥 제, 제가 제 계속 끌, 끌고 다닐 테니까 그냥 제 옆에서 계속 업무해 주지. 예예예 네, 네, 네. 그거. 일단 상태, 심각하니까 지열 때문에 빠르게 받고 이동할게요. 아, 어, 확인했고, 그럼 상태가 좀 심각하니까. 형님 제가 끌고 오거 끌, 끌게요. 이쪽으로 벗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거기 있네. 지금 장림 상태가 복부랑 팔쪽이 빨갛습니다 네, 저거 있는 벽으로 붙지 마시고 반대편 벽으같아요 여긴 좀이험한것같아요 네. 전망 전망 제가 제가 제가 할게, 어, 뭐 할게 제가 업게이 저희 왔던 남쪽에서도 한명 보였습니다. 이클스 저희 붙어 있는 집쪽 집에 그 정리하고. 데리고 가죠 집부터 좀 정리하고 나이집 클리어 시킬 테니까 오실래요? 네걸고 준비하세요 알리고 스파르타 응답바고 현재 어 f 근처에 시민이 있는데 그시민이 ID. 네. 금방 될 같아요. 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유의 유의 유의하셔서 오세요. 정정 ID 장착. 아 자폭 테러인 것 같습니다. 그 자폭 테러가 바로 안 터진다고 말해주세요. 아아 아, 그리고 분대원 정보에 따르면 자폭 테러가 바로 터지진 않고 5초 뒤에 터진다고 하시네요. 그 힘이 왜 돌았어? 씨. 잠깐만 잠깐만 나갈 나갈게요 불안한데. 오씨. 어, 네 아아 아아 이씨 <웃음> 다, 다 즉사죠 지금 아니요 살아있어요 응? 네? 어? 아사카스님은아둘 다, 둘다 바로 죽었, 네 죽으셨네 <웃음> 뭐야 이거 장님, 장님 살았어 장님 저 일단 부상이요저 다시 오. 아씨 루카스님 저기 옥상 올라가서 저리 어무여지 네 작품에 이거 에이 디X 한 천조치단 어디에 어디 없어? 저기 저기 우리팀 우리 있는 아나이있는거아거장님이거어 아, 어, <웃음> <파치네. 웃음> 저... 뭐지? 별로 크게 안 다쳤네요 님저근처 오는 시민들 싹다죽여저 지금 못뭐 뛰거든요? <웃음> 오케이. 어디 어디오요 저희 쪽주세요 저희 쪽. 일단, 한쪽부터막야야될것 같은데? 어, 어디, 어디 저 저희, 저희 위주로 주로 저희 위주로 저희 남, 위주로 아, 씨, 푸르, 푸르, 푸르. 푸르. 깜짝 놀랐어요.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뭐예요? 뭔가 있는데, 얘요 너무 오픈된 곳에서 지루하는데, <놀람> 무서운데. <웃음> 야, 어. 아, 찐 거. 아, 찐 거. 아, 찐 거. 아, 아, 찐 아, 찐 아, 찐 거. 아, 찐 방송 팝팔 알리고 g 원우 초록색으로 그려진 구역 맞는지 아 확인했으나 현재 아이 아이디 잡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딱히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처리하고 이동하습니다저 역시 매드백 있나요? <웃음> ADT 없어지나? 다리 아, 당소 파파라 어, 알리? 어, 폭풍 쪽에 건물 뒤에 바로 붙었어요. 어, 따로 알려. 어, 해줘도 좋을 것 같다, 따로 알려. 확인... 아, 당소 팔고 스파르타는 거라 아, 현재 작전 중에 메디베 활성화 되어 있는 건데... 아, 그럼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씨 아.. 아, 아, 아 파바치기감 안 죽는 게 신기하네 그니까요.. 그, 바 앞에서 터졌는데 그, 끈질기네 오케이. 저도 바로 이제, 앞에서 터졌는데 안 죽었어요 장님 이제 고 살아나 아, 타격도 들어와요 아좀 걸리겠네 한 1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다시요 자리가 아, 장나서 저지. 얘 지금 아, 군이랑거리도꽤 멀어서 오이 약간 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너무 아, 이거 아, 이거 위험하게 그러지 마요. 우리 쪽보다낼까 반대 쪽 반대쪽 보고 있어요. 장윤고 <웃음> 깨어나요. 아, 피아피아피아피아피아. 아,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요. 또 갔다 올게요. 지린드 시간이 이만한 시간보다 더 많아. <웃음> <웃음> 아, 뭔가 느낌 이 떼는데 진짜. 아, 안 그래도 짜증. 오수 후에 터진 나 이력이 나.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냥. 홍박에서 갑자기 빠가지고 그거 잡고. 아, 우리 불법했어. 왜 이래? 이제 기절은 기절이 있었던 못 뛰어요? 아, 가만히 있어 봐요. 한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개는 그 키트를 쓰면 또 오래 걸리는데. 한1분 넘게 걸려야지. 아, M100 소리 나는데? 인가? 네, <웃음> 지금, Udija. 어, 일단, 저, 못뛰어요 당장은 장소도퍼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장소이퍼 의료 지원이필요하다퍼 어, 아, 이제3 0이네 아.. 그래도 우리 잘 진행했는데 저 아이디에 다 터지네 <웃음> 꺼름직겠다 진짜 너무 꺼름찍했어 패치팀이 마음삼아나 그거는 자마자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사망 플래그 이 느낌은 하면 없었어, 아니, 뭔가 시민이 달려다는게 뭔가 꺼림칙지서 아까 집안에 들어온 동더어요살에 도망통이 되 이거 치료되는 대로 루카스님 쪽 벙커 쪽으로 가서 의료 지원 기다립시다 네, 지금은 80% 됐어요 이 매드.. 매드.. 매군이 이거 기다리는 게 너무.. 너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매드팩 가실래요? 이게 M레비인데.. 어 99%..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동 리슨이 저희 그쪽으로 이동해요 목적이야 지금 벙커 밑에.. 이 층으로 와봐라 남쪽 저희 왔던 길에 한명 있어요, 조금. 쪽이요. 할수 있나, 다. 네. 건물 안에 시민 있어요. 있어요? 네. 북쪽 건물, 네. 북쪽 건물 네. 안에 시민 이 있어요. 어... 내거 가져가라. H Q 누르면 돼. 루카스님 일로와요 다리 핀참 이핀차하다고심해가지니 건물에서 이끌어졌어 다리만이 아니라 지금 뭐 음, 그래, 한바퀴 구르셨는데 지금? 이정도면? 음. 자, 자, 자가치료에요 자가치료 제가 다리 위주로 할게요 형님 음. <웃음> <웃음> <웃음> 혼자 여기 F4B 둘러보고 아군 분명히 좀 확인해봐요. <웃음> 루카스님 동쪽 봐주세요. 아까 남쪽에서 막 애들이 애들 한한 명이 오고 있었던 거 같긴 한데. 네 있었어요. 제가 또한명한명 무조건 봐요. 한 티켓을 죽었 잘못하겠어요. 열심히 다 죽이고 있어. 림. 컨트롤 AP 로 우리 아군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남았는지좀 봐주실래요? 에? 컨트롤 AP 켜봐요. 그러면 맥 크게 보이잖아요. 네. 아군 위치가 보일거예요서동 쪽에. 0.4. 국동쪽. 국동쪽에서 아, 한... 대약. 고생타? 아, 아직 야지네요. 그럼. 야싸우어포같은 아, 팔다 깜짝... 어? 어, 갈게요. 어? 이사들이뭐 그 뭐, 뭐뭐뭐 터지는데? 어. 바 앞에 터지는데? 어. 어. 어. <웃음> 아, 나도 맞는데? 뭐예요, 저 저거? 여기서 도, 저거 그에메랄드스야 게임이2 2 <웃음> 지금 봉합 중이에요, 루카스님 안된다, 되 그런지 괜찮아요 여기서 도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요 중단해요? 50%에요, 지금 계속해 놓고 있 아직 안내려와요 아직 안내려와요 하는게 더무서운데 <웃음> 오른쪽에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로> 저거 저거 그냥.. 네, 저복도고자그러 아고, 자, 이면 말씀해 드릴게. 오케이. 아, <목소리가> 어, 북동 쪽에 자살 폭탄. 쇼쇼쇼쇼쉬 기억어. 아, 잠시 고 현재 스파하는 위치 맞는지. 아 확인을 해주고 급하칭에서 아, 차량 끊고 2 1 0 위치로 이아 치료 가안 돼. 치료리 우리 <웃음> m 랩 타고 G10을 가야돼요 아여또 다치졌어 치료부터 합시다 고용 달라가지고 네, 아니, 일단 아니, 치료부터 하시고 치료대로 운전수는 장님이 하세요 g p s 있으니까 일단 차량 타면 차량 타면 제가 치료해드릴게요 네. 차량 타면 치료바라니까 차량 탔어요. 할께요. 당연히 탑시다. 가요안 내려. 어이못하는 느낌인데? 아할수 있네. 뭐? 내가 조선 아, 타야돼요. 쳐도... 아, 아 앞에 타돼아 아, 좀. 아니 달 달리 병신을 못둬야 지장왜 이렇게 상처 아까 네. 적이랑 교전했어. 일단 터진 것 보다 더안돼장님더그러는 아니... 거? 성짜로 맞았어 장면에서 맞았는데 기절을 안았어 저랑 님이랑 겹친 것 같은데요 운전해요 네, 필요로 잖아 아니, 아니 우리가 투자가지가 옆으로 옮겨진 가 응, 삭하시네요무 뭐. 어? 일단 가요 다 썼다, 아이 씨. 와, 아, 됐다 공격 없어요 그치 네, 다치를 치료... 다.. 탔어요 음, 음, 음. 들어가라고요 그 g 0을베라인도 자가치료 ]요? 하세요 저요? 다쳤어요? 다친 것 같던데 안 다쳤는데? 뭐할수있어 장.. 장님 일단 다 했어요 네장님은 봉합중이에요 어, 옆에서 바로 쐈는데? <웃음> 아이거엠블이라 괜찮은 텐데 볼 때도 그렇고 거짓말같이 옆에서 <researched> <issues navigation> 그 다른 장포도 지금 쏘고 있다고 그러 그걸 맞거이 제가 아, 놀랍진 않네 오이 okay. 어, 아, 아, 아군 음. 아군 아, 루카스님 자. 치료 중이에요. 네리 우리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우측 한국 구만 우리 한 일단 됐어요. 아, 장님 일단 들어요 한국 사람들, 한사들한사람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들 우리 예아 하하 아임 메릭 어? 어? 다, 그 다리.. 침정? 다리 치료가 그 필요합니다 다리 그거 셈 샘스플리트라고 그거 필요해요 부목.. 부목 필요함 부목 업전인데 부목 신겨왔어야 <웃음> 되는데 저희도 4개 신겨왔다 썼어요 제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아 당속.. 걸리고.. 어, 어, 어, 어, 어. 현재 스파르탄 위치로 이동 했는데 저 확인됩니까? 문님 예? 네? 뭐야? 엠버 탄창 얼마 있음 피치니 지금 쪽으로 볼게요 한탄창 있는데 그냥 한탄창 돼 아... 저희 맥디래치니 네, 위주로 빨리 네. 쓰러요 가면 아마 볼까요 요? 이거, 뭐, 이거 뭐 뛰는 거 샘스플린트 하고 필요한데 있으신 분 있어요? 아 없죠 아... 아. 저희 뭐 보금주청은 안 돼요? 벌써 다안 네, 돼요. 제가 해봤습니다 아, 나안받봤어치니저바깥 있어요 한해볼시가니 문님 옷이 막 어디 어디 투명해 보이시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바리가 샘스플린트라고 부목이 생겼는데 그거 혹시 라서 챙겼거든요 나주시 치나 아, 봐, 치나 오예 쟤나 봐 봐요 개인급 썼거든요? 어? 무슨... 아, 어 됐네요 개는거되는구 여기요? 아저씨 개는거리나가 Okay.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그 아, 소알소파를고 장소... 스파르탄 측에서 다음 명령 하달. 네. 이서다 저기. 열비해요 한탕... 과 알았어, 체우시오 어? 아, 저가 아까 계단에서 그런 거로 졌거든요. 장룡 정신을 잃이 제가 몸이 완전 진짱 스플린트하고 다음부터 엄청나게 챙겨야강속어겁나님 파파팀, 파파팀 다, 다 1층 1층으로 1층 내려와요. 탑승. 차량 탑승합시다. 2분 치료중이요저 아, 네. 그 위... 지금 PK 그 수료... 고 있어요 네, 되시는 대로 하세요아서신그포착되면그 어, 그 네. 갈기 접가서 네. 네. 대공장도 확인하고 있으면 은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택님 아, 차량 그. 탑승해주세요 아, 그. 네타고 루카스님만 아, 타시면 아, 돼요 오케오케 오케 멋있용 프레임 깜짝야 갑시다 게임 20 나오니까 게임이 재미다 그러면 열 둘건 아아아 아아 크 자기가 총 맞고 쓰러질 것같으면왜 뛰어내려? 그래야, 그래야 저희도 도망치고 닌도 내려갈 수 있어. 어,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야 돼. 안 돼, 지만 그런데. 됐다. 에코지옥으로 갑시다. 확인했고, 현제 야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위에서 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 피격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시작 차차차 아아, 바빠치다 오케이, 여기 세척 합시다 2인 1조로 제가 루카스님이랑 아니고루카님이랑 패신님이랑 같이 가세요 오케이, 갑시다 여기 손지요 네. 뭐야? 아, 음? 커피를 탈줄 아, 알았는데. 어? 여기 폭탄인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어요. 폭탄. 음, 언제 있나요? 쟤야? 쟤가 이 아닌데? 리는 한두 명이아닌에그는 쟤는 이제 이에이 안에 는 쟤는 이되 안에 있이 안에 이에 있는. 이제 이제 안 이제 안에 있는. 저희가 먼저 공격받은 거예요? 네. 예스. <웃음> 유탄 좋았으면 일단 정복 받았으면 다 죽었네 저기. 뭐 <웃음> 어, 근데 할말 없네. 먼저 서서. <웃음> 오케이, 대공포. 오. 뭐. 뭐 우리가 네, 너무 잘했어. 네. 네우 우리, 우리가 이겼지. <웃음> <웃음> <웃음> 한두 그 번이 네, 아니야. 한두 뭐, 번이? 아니, 어쩐지 이놈 소리가 또 받았더라. 삐삐삐삐삐신데. 어쩐지 소리가 AK 막 그런 느의 <웃음> 소리가 아, 아니었어. 홍콩은는시이틀는에는같는 쟤는 장는 쟤는 쟤제 스케줄 는한명더한명더 남은 쟤는 쟤 와,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 인물들끼리 하니까 게임이 너무 순탄한 데 뭐야 이거? 탕글레스 서브졸연마 예. 남쪽 어, 있는 건물... 혹 이거 어, 탕글레스 이거? 아 됐다. 아니 아니. 여기 건물에 제가 있을까요? 대공포면 밖에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대공포 건너편에 있다 하지 않나요? 지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배라님다 취.. 다취였어요너로보 그러니까 아니.. 이거 탈출 미션 떴잖아요 지금 어, 빨리 보리면 브리즈, 이리도 있을 거브 잠시만요 <웃음> 남쪽 벽 쪽으로 움직이즈브 보였어요. 아브리 어, 지금 리즈 브리즈, 브리즈, 브리즈, 브리즈, 브클리어 아 택출 택출 차량으로 이동합시다 차량 쪽으로 갈게요 저자총 보고 자 당시로 박치기랑는 거를 미션 하다 할내용 어떻게 는지어 잘못 왔다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죽었어요. 죽었어. 휘체매너 <웃음> 동쪽에 아운 있어요. 확인. 확인. 아, 아, 아.. 저쪽 저기 네 바이죠 바이 쪽. 좀 하탄 하탄 하탄 빠르게 교체하고 차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벽쪽에 하나 더 그 차량 탑승, 차량 탑승. 캐스 실행 중 s this? What is t 요 i s What is this? What is 아 남쪽으로, 남쪽,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와. 아니, 남쪽으로 빠지라고 남 this? What is this? What is 방 h 기보다 h a 방금 저, a 이틀어 아, 전방 아. 아군 저게는 안다워 때 헬기... 헬기 습도 해야돼이게뭐야는거아씨 먹어 아. 아. 아. 바퀴 터지는 소리 나는데 터져요? <웃음> 안돼안돼안돼이거포비 같은데? 오, 갑, 갑. 오, 후방에 오, 오, 오. 아군 있어요 후진할 때 직, 직진으로만 그냥 쭉 빼요. 라아아서 피하실 거 같네요. Yeah. 네, 계속 아, 아, <mathematics> 지금 <웃음> 뒤에, 뒤에 사람 있어요? 뒤에 수진의 들 못함. 되게 되게 되게. 이들모모 빨리. <웃음> 빨리 앞에서 앞에서 쏘는 같 모르핀, 모르핀 나 모르핀 나줘봐 핀가져사한가 네, 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직 오케이 탔어요 네, 아, 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대아 그럼 일단 베이스 로갑시다 님들 안타세요? 모르핀 좀나줘요 모르핀 놓을게요 그려. 아님 그들이 그걸 하고 어요 말이야. 아, 두아말야아백점한백 아. 한백 한백점. 아백점 한백점. 한백점. 한아점 한백점. 한 아, 점 한백점. 한 호강, 호게요 호강 봐드게요 호강, 어, 오라이, 오라이. 호강, 오라이, 오라이. 호강, 오라이. 저, 부상자 누구세요? 저, 페라리요 꺼까요, 꺼까요, 알파 요 알파, 아, 줘저기 아침부터. 이틴 라이 오르핀하고 에피네피제게님 저희 비철 쪽으로돌려오고 있는데. 아, 어, 네, 차례를, 차례를 차례를 차례를. 차례를. 빠르게 b t 처리해야 된다고 알려. 아, <웃음> 이 어... 아닌데? 아, 이거 닌데이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데 이거 아요 아, 으로아닌으로아데 이거 데 아, 이거 아데데 아, 이거 아닌데? 아, 데데 아, 이거 아데 아, 데 이거 고저어에떨어지이 그래. 그래. 어. 아, 일, 항상 이렇게 이러고 펑하고 터지던데 이제 지금 그한 배치를 좀안정감어 지금 우리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다들 들 다들 다들 다라들다 아, 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치아차차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치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치 아, 어, 아, 뭐 하고, 아,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요하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하포뭐 하고, 뭐 하고, 뭐포고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들어 와나야지. 탑 쪽에서 탑 쪽에서 추가 관 지금 여기 있어요. 네임 오 프레임. 어떻게 같 그냥 폭격이.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나 오반 오반 오반 오반 오 아군! 베란이 위험하 위험해요 지금. 전무 아군한테 한번 맞은 거 알아요? <웃음> 아, 너무, 너무 정체되는데 일단 저 치료받고 있으니까, <목소리> 루카스님하고 장님이 컨비 허브해서 이쪽으로 와 있어요. 채는 <목소리> 저 붕대 없습니다. 붕대, 7점실만 군대장님부터 장님 일단 차량은 차량?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해주세요? 차량? 장난하고아네어 왔다 왔다 오십쇼 열기 소리 아, 당소 어, 파파라니는 파파라 파파라. 헬기 운전 거기 있죠? 차왔네 이 자석은 차. 아, 알겠어이단이 차단. 이자차이차이 차단. 이 있어. 이제차자차 자석은 차이 이험 받고 싶다. 시험 받고 시죠 시험 시험 받고 싶다. 시험 받고 0다 시험 받고 싶다. 고 당소 고리고 현재 시파티고 BTR 파괴하러 이동 중이라고고싶 알리... <웃음> 시험 지고싶서 시험 해치님, 저. 봉합중이에요, 지금. 피. 아, 네. 그리고 피좀 넣어주실래요? 네. 저기 앞에 보고. 건물, 건물에다가 일단 멈춰줄까? 아, 자짜 아이디만 안 겸수도 엄청나게 좋은 미션이다. 충분히 좋 여기도 절대, 여기도 절 멈출게요, 아, 난 아직 대기. 시션의 재미가 아니라. 저는 안내릴게 아직. 우리가. 아이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니, 거리 그게, 거리 있어요 때문에 ATF 아, 오. 오. 예, 이제, 이제, 이제. 오케이 네. 하자, 하자. 그 쏘면 반동도 없고 도 없고 그래도 영상 잘 찍혀서 좋습니다 이 <웃음> <웃음> <웃음> 당소 파라 알리고 어, 스파레타 응답받아 네. 하나? 이이안 <웃음> 들어가죠 여분들. 여튼 GPS로 아군 위치 어. 확인 좀 가능할까요? 어. 아군 지금 방향. 헬기 습득 방향. 지점에서 한시 방향 있어요. 어, 비탈 보인다, 비탈 보인다. 아, 하... 어 소리가 좋지 않은어 미쳐온다. 치 아군이요. GPS를 줘가지고 참... 저희 위치요? 네. 저희 위치 지금 BTR 60 미션 지점에서 한시 방향으로 해서 네 110m 0 정도. 잡을게요, 잡을게요. 저, 저, 저.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우리 차 오케이. 타고 이오케로 차 타고 다시 이동합이다케이 오케이. 오이있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저기 도가어님 롤도 빠꾸 없잖아 치료 중이지 네나 빠꾸 있어야 될까? 여기 아아 어, 우리 진짜 제바쿠 완전 전설 찍었다 <웃음> 한명 사망했죠? 공식적으로는 한, 한 명이죠 한두번 맞아 이 공식적으로는 한 다섯 명이 죽었어 아니 아니죠 우리 한 명밖에 안 죽었죠 아잇 터졌으면 님팔랄이 나와나왔을 것 같아 우측에 사격 못들어가요 못들어요못들어요못들어요 아아... 진짜... 아. 공간감각이 그 어떻게 되신거에요 지금? 이번엔 빡 있다 면도 있다 아니 면허가 어. 문제가 아니라 인지능력이 장애인이신데? 뭐? <웃음> 아 공간지각 능력이 탈취미 아 이거 뭐 아, 계도아 알겠다 아... 아 오셨다 당겨요 그럼 뭘험리아군님 저... 전방 적군 적군 군 그냥 밀어버려 새야 밀고 문 부수고 나가 분 아프셔 질것 같은데 이 아, 내가 아, 어. 누가 했어? 이러봐라. 여기 밖에, 밖에 있어 오깜짝이아저발파아이 어, 아. 친구 어. 겁나 방해하네 아 당소 당소 파파를 알리고 현재 FOB 쪽으로 이동 중아 <웃음> 재밌다 말함아 아쎄 아, 그래. 북방 아, 확인했음. 남쪽으로 이동.. 확인했음 나도 우 가! 남쪽으로 s s 나도 우리지 박ness. 박ness. 박ness. 박ness. 박 n e 에 s 박ness. 박ness. 박ness. 박ness. 박ness. 박ness. 박 n e 아, 아프다. 아니. 행복해져. 내리시자 F5B로 다시, F5B. <웃음> 내려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내리, 내려, 내려. 에이씨. 저 잡았어요, 근데? 음, 음, 아, 예, 아. 막판에 다리 다쳤어. <웃음> <졌으시오. 웃음> 제가 업어드릴게요. 올어오십시오 아. 지금 철저한 배경으로 지금 많이 아파. 었다바요 어? <웃음> 연막, 연막 <가요>, 빨리. 다다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아쁘다아진 아. 아프다. 근데 북쪽에서 접근오는데요. 어, 뒤 뒤. 연마리이놓마 막판에 죽기 싫은데 아, 늘 거기잖아. 장님 기절. 잘 이동 중입니다. 저, 저. 네? 있습니다. 아, 저쪽 아, 났고 이동중입니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다쪽으로 저쪽으로. 저저 문 열었나요? 심사 번호 정보님 아니 아까 거기 문 열었냐고?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열어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오케이 할게 블랙코쿠랑 하는거에요 블랙코쿠랑 제가 걸어게요제가걸어다게요 m n 어 t h e r 어 빨리 not 다 집집 e I'm not here. I'm not here. i 아, 진짜 적군. 이랑 k i 아군 1명 KIA. 똑같네. 똑같아. 저기 침을 비니건에 적군이 다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머리가 <좀> 똑똑한 <웃음> 얘네. 아군이랑 5m 이아군이0 m 이상 클리어 핫, 클리어 핫. 클리어 대 아, 이걸 이걸 사, 살았네. 너무 힘들었다 와. 기절 한번도 안 너무 좋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